하세요 아후야아 오늘 너무 의상 좋네요 우리 센터 한번 맞춰주시고요 자 우리 먼저 기본적인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자네 인사 네 인사 하나 둘셋 자 다음 포즈 우리 하이원이니까 하이! 인사해볼까요? 인사 안녕 하이! 하나, 둘, 셋! 자 마지막으로 모아 분들에게 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. 하트 하나, 둘, 셋! 아우 좋아요. 자 이제 우리 잠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모아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a m 안녕하세요 투모르바이트게됩니다 드름바이트 일단 축하드립니다 우우. 아니 일본 오리콘 차트 1위! 야! 아 너무 야 축하드려요 아니 기분이 어떠세요? 어. 진짜로 많이 놀랐습니다. 아, 이렇게 많이, 많이 좋아해 주실 줄은 몰랐거든요. 네. 이렇게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 휴닝칸씨 딱 1위 했다고 했을 때딱첫 느낌이 어었어요저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. <웃음> 아, 에이 무슨 소리야 하다가 네. 어,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 어, 뭐야 오 어, 진짜 네 하면서 어... 이렇게 봤거든요. 아, 네, 정말로 놀랐습니다. 음, 진짜. 혹시 범규씨는 어떠셨나요? 어, 저희가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가 앞으로 더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혹시 오늘도 수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오늘 수빈씨 혹시 수상한다면 또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? 아, 우선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수상까지 하게 되면 은 어,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. 아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<웃음> 아, 연준씨 혹시 오늘 무대에 저희가 어떤 관전 포인트를 보고 해도 될까요?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? 어, 관전 포인트요또 어, 저희가 또 되게 청량한 옷을 입고 청량하게 춤을 추니까 어, 예쁘게 받으세요. 아 오늘 약간 근데 진짜 패션이 <웃음> 아, 너무 청량 청량해요. 아, 네 청량한 아니요. 포즈 한번 부탁드려 도 될까? 청량 아, 청량. 그럼요 그럼요. 어 좋아요. 어, 하나, 둘, 셋. 청량. 어, 어 청량하다. <웃음> 야. <웃음> 아, 네. 감사합니다. 우리 <웃음> 마지막으로 어, 2021년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어, 목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. 2021년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목표 한번 여쭤볼게요. 네, 저희 목표는 아무래도 하루빨리 저희 모아 분들과 만나는 게 저희 가장 큰 목표이지 않을까 아, 맞습니다. 싶고 또, 또 하나 있다면은 저희도 모아분들과 함께하는 단독 콘서트를 올해는 꼭 해보고 싶습니다. 아 단독 콘서트 진짜 꼭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. 마지막으로 우리, 우리 수빈씨가 인사하고 마쳐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. 원, 트리프!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 티게되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무대 기대해주세요. 안녕! 감사합니다. <웃음>